오늘 이제 이거, 무 남은 거, 불리 또, 려서 볶음 할 거예요. 이거는 도토리 묵, 이거는 청포 묵, 이거는, 이게 나는, 올갱이 묵인 줄 알았는데, 얼반개 묵이라네요. 내가 그 아저씨가 가르쳐 줬는데, 이제 먹어버렸어. 얼반개 묵, 묵, 말린 거. 이렇게 해서, 이게 빨리, 이게 빨리, 불리고 싶다 그러면, 뜨, 뜨거운 물을 부어놓으면 돼요. 빨리 불어요. 이렇게 뿌리라고 놔둬야지 소고기 이게 200g인데 이거는 냉기고 이것만 썰어야 되겠어 이게 또 결대로 소고기 결대로 썰으면 돼요 간장 이 소고기 이거 잡내 잡기에서 정종을 좀 넣어줘야돼 마늘 생강 후추 매실도 좀 넣어주고 이거는 이제 양념이 배라고 이렇게 좀 놔두고 식용유를 조금만 두르고 중불로 줄이고 묵을 넣어야지. 고기가 익으면 묵을 넣어야지. 약불로요. 약불로 넣어 서서히 볶아야 돼요. 묵을 이렇게 볶을 수볶는 거는 없죠. 이제 말려야지 이게 가능한 거예요. 안 말리고는 볶을 수가 없잖아. 좀 맛있겠네. 응? 맛있어 보여요. <웃음> 맛있는데? 여기다가. 파하고, 이거 다 썰어 놓은 거, 다 넣고. 이 정도면 이제 다 볶아졌으니까. 하나만 하나 먹어볼 거야. 어? 음. 아예 내가 넣어줄게. 뜨거라고 응. 뜯어. 가지고확 불어. 맛있나봐. 아, 맛있네, 이거. 응? 맛있어. 알지? 뜯어습니다 응. 이제 불을 꺼야 돼. 불고기 맛이 나네. 응? 야 이거 소고기보다 무게도 맛있지 않아? 음. 무게도 맛있어. 음 맛있어. 무기 야. 식감이 진짜 좋은. 음. 것 같아. 이제 다 볶아졌으니까 깨를 좀 넣고 참기름. 이게요. 이 무기 무슨 맛이냐고요? 쫀닥 쫀닥하니 쟤리 맛이 나요. 쟤리 제일, 쟤리처럼 쫀닥 쫀닥해요. 야 이렇게 무을 아 볶아보셨어요? 이게 말려서 고기하고 볶으니까요. 너무 맛있어요. 이거 고급 음식이에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